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슬관절 수술 후, 심근경색, 그 원인은 심근세약, 심근세약의 원인은 미상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법 2019 가단 21177-125457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9년 3월 12일 F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우측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같은 달 19일 오전 5시 25분경 병실 내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되어 중환자 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신근경색그 원인은 신근세약신근세약의 원인은 미상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F병원장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후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 아이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 원칙이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망인이 심정지가 생긴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진단 및 검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해 볼수 있고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으므로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검사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고 하면서 진단 및 검사가 부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한 점 주식회사 제이가 2019년 8월 12일 받은 의료자문서에는 환자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급성신근경색증 또는 위장관 파열로 인한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인을 추정할 경우 환자의 사망은 질병에 의한 병사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K-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손해사정 보고서에는 상해사고인지 질병 해당 여부인지 판단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여 부감이나 기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여 판단에 요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L 자문위는 급성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의 관상동맥 협착이 진행되어 있다가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겨서 관상동맥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동맥경화는 몇년 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사건 수술이나 그 경과 관리 과정에 무료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